달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 대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맨물들은 실적으로 여기 메인이라고 봤을 때뭐평소에 차이는 있겠지만 은 270억짜리도 있고요. 뭐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300억짜리도 있고 물론 이게 뭐 빌딩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은 안됩니다만 대도로면에 봤을 때는 거의 수승금 못지않은 금액들이 나옵니다. 뭐 160억, 300억 뭐 이래 나오고요. 그리고 이면 도로에 뭐 상가 건물도 28억씩, 45억씩 이게 예, 뭐 수승구 못지않네요. 30억씩 이 재개발 보상금이 돌아서 가는지 아니면 이 분위기가 그래가서 가는지 막뭐 87억 뭐 사실 축전 내 글이만 봐도 장난이 아닌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상인 청연동으로 올라가도 뭐 기본적으로. 이면 도로 쪽이죠 대도로변을 접하고 있는 것들은 뭐 사실 116억 이뭐아쓰글풉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어차피 저희는 이걸 다 수시로 뭐 체크를 하고 보는 게 일입니다만은 58억 6 5억 80억이야 아, 장난 이름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뭐윗대에서부터 상속받지 않는다면 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또 당첨돼도 근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4,50억이, 뭐, 4,54. 이건 뭐, 우정구보다 땅덩어리도 많이 크고, 매물도 월등하게 많이 나와있죠. 공금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그냥 뭐, 넓은 도로 하나 조금 물었다 하면은 뭐, 4,5층짜리가 20억, 30억씩 하는 사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실거래되는 금액들이 얼만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 누가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거는 실거래되는 금액이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승구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조회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달서구입니다 그리고 달서구와 수승구 사이에 남구도 어느정도 뭐 한번씩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 관심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저번에는 달서구 서구 뭐 동구 북구까지 다양하게 올려봤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어떤 데 관심이 많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놔 보고요. 지금 달서구를 또 말씀드리면 달서구 마찬가지 재개발 보상금이 많이 풀리고 있는 동네입니다. 많이 풀리고 있는 동네임에도 생각으로 또 이렇게 어, 상가주택이나 통상가 건물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하는 것이 그냥 육안으로 봐도 어려 보이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상가주택도 상가주택이지만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요. 내거리 부분에 그 일에 보면 은 370억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사업 건물에 뭐 어떤 빌딩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뭐 병원 이런 부지들 위주로 좀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미 뒤로 가 보다시피 이제 병원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보상이 나가고 있고 보상금이 나가는 부분에 면서도이 근처에는 거래됐는 것들이 거의 보면은 뭐6 7억 대, 5억 대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되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여기 마찬가지 23억 거래가 하나 되는데 대개발 보상인가요? 이 정도 거래가 나올 건데 기가 없죠. 아이뭐 23억이라고 이게? 또 제가 뭐 대강은 보지만 이게 뭐 진짜 이게 뭐 일반적인 거래 금액이 아니고 보상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반 웃는 건물입니다. 2 3호뭐 잡았네요 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은 38호어 뭐 한수도 뜹니다 압니다 감산동에 재개발 보상으로 근자의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았는 분이지 않을까 12억 속집에 뭐 63평 평당 천만원이면 2천만원 정도 금액으로 보상을 받았고 65평에 38억이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예. 아무튼 재개발로 이렇게 보상받는거 외에는 일반적인 거래는 평당 1 4 5 0 0 위주로 거래가 되고 뭐신축이라 하더라도 2천만원 후반대에 거래가 되는 것이 단데 예. 그리고 나머지 거래가 되는 것들이 4월달에 뭐 4억 3억 2억 이렇게 그렇게 됐다면 재개발 마지막까지 있다가 보상받았는거 외에 바로 보상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는 분이나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오래돼 있는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 구입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파트 구입을 안했는 분들이라면 은세로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마찬가지 이쪽으로 건너편에는 일반적인 거래는 1월달 3월달에 6억대 있는 건물이나 다가오주택 아니면 주택 위주로 거래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4m 뭐 이렇게 구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왜 8m, 6m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권 형성이 되어 있고 뭐 투자로 새로 짓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아까 4m 를 받는 부분들은 이게 4m, 이게 4m 원룸 업자들은 달수구에 지금 이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할, 수,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가으로또 웃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 게 평당으로 따져본다면은 600 정도까지 에 거래가 되었네요. 옛날 오래된 웃는 건물임에도 평당 1600. 사실 뭐 예전에 평당 뭐1 0만원이좀안 되는 그런 거래 형태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올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달수구의 가장 이슈가 되는 지금 죽전내 거리 부분에는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고 있고 돈이 돌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큰 거래가 없었고요. 여기 속집 어이고 이런 것도 거래는 되긴 되네요. 4 8 9만에이라도 사람만 들어가서 다닐 수 있는 길이지 싶은데 그렇게 거래가 되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짐을 들고 나와서 3m 6m의 차이 있는 쪽에 실고 이동을 했는데 은산동, 달수구, 성당도 마찬가지 거래가 되는 것들은 2월달, 3월달 거래가 되었고요. 4월, 5월, 6월달 거래된 거는 거의 소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4월달에 평당 천만원 거래가 되었는데, 보게 되면 은 오래된 주택 거래가 되었고요. 여기 웃는 건물을 지으려고 사지 않았나 보입니다. 이런 주택들은 어차피 뭐 제게 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사실 뭐그 돈이나 저 돈이나 장가치기 때문에 어, 어느정도 상권이 조금 받쳐 주거나 아니면 원룸 단지가 있다면 원룸을 짓는게 현명한 거죠 아 어, 두리어 부분에도뭐 다섯 비는 개별적으로 뭐 거래가 되는 것 같고 사무실 용도의 분양을 받았거나 사무실 도로 매매가 되었고 보게 되면 크게 없습니다 쪽으로 쭉쭉 올라가서 본다면 은 실제 3월달 4월달 거래가 2월달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거래금액대는 1000만원에서 700만원 대 다양하게 있지만은 남나 도로상 하고 있는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1800, 그 2000만원 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용도든 아니면 투자든 거래가 되었는 걸로 확인이 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물이 평당 2,400만 원이고, 여기에 2,900만 원이라면, 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 월당하게 낫겠죠. 아, 물론, 의견을 해보게 되면, 도로만 보더라도 넓은 도로로 보이시고, 이거는 뭡니까? 어, 거의 빌딩이네요. 덩어리가 좀가서 아, 몽땅 금액이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빌딩 개념이니까, 뭐. 근데 평당으로 따져보면, 은 사실 돈이 없어서가지 돈이 있다면, 은 이런 건물이 평당으로 따지면 2900만원 훨씬 싸게 치는 겁니다. 대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몽땅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40억, 12억. 차이는 약두배 이상 가격 차이는 나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가로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 평당 금액이 월등하게 투자를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나머지 여기 2차선도 따져보면 뭐, 금액대는 사실, 1700만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건물은 없죠. 땅값 위주로만 거래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필요 용도에 의해서 샀거나, 투자를 위해서 사더라도 넓은 대도로변에 평당 2700만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권이 좀 받쳐진다 하면은, 뭐, 더할게 없는 거고요. 아무튼, 달수구는 또 생각외로 달수구가 대구에서 가장 활성화가 좀돼 있고, 큰 동네이죠. 거의 2월 달에 거래가 일부 좀되었던거 외에는 4월 5월 6월 그래도 달수구도 그래 많지는 않다 그래 보여줍니다 특히나 지금 2월 3월 달에 거래가 생각외로 많았고요 4월, 5월 달 생각외로 별로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뭐 달수구는 저번에도 제가 2월 3월 4월 까지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큰 변동은 많이 없었다. 단지 재개발 보상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금액이 상당히 높았다. 뭐, 그렇게 정도까지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당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8m 기준에서 기본 1000만원 정도, 4m도 뭐, 700, 900, 800, 여기 8m, 1085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 막상 따져보면 수성구, 서구, 난구 달수구 할것 없이 상당 가격대는 조금 비슷한 편이다. 이제 상권하고 신축 건물이냐, 아니냐. 그런 위주로만 판단이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월성동, 상인동, 마찬가지 지금 보게 되면 은 거의 큰 거래는 없었지만 은 상당 2,800만 원 신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2,80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수성구에서 신축 거래가 되는 금액들인데 신축으로 지어는 원룸 건물, 일층상가가 들어가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입니다. 근데 2월 달에 2,8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고, 이게 속집 같은 경우는 여기는 6m 정도 돼 보이는데, 830만 원.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는 뭐잘 구입을 했는 것 같습니다. 2층 주택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건물, 6m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 집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살수 있는 그런 건물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월달, 6월달에, 뭐, 하나, 5월달에 거래가 되었다면 평당 780만원. 여기도 6m 정도 돼 보이네요. 예, 네, 차한 대가 있고 차가 지나간다면 6m 도로에 주택, 오래된 주택인데, 그래도 뭐, 일단은 거래는 780만원. 700만원, 800만원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뭐,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쪽으로 나온다면은, 훨씬 더 이익일 수 있고요. 거래는 그나마 1월 달 거래가 되면서 5월 달에도 700만 원대. 그게 신축, 뭐 이렇네요. 1,4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대도로변이라고 거래가 되었지 않나, 예. 그 용도에 의해서 이제 구입이 된것 같습니다. 수고 마찬가지, 지금 거래된 것들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들 거래가 되었고요. 뭐 신축으로 800만원짜리 문건물 1층에 들어가 있는 상가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 무슨 말찬가지 보게 되면은 14평, 29, 뭐 21평 뭐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런 거는 상가 분양이죠. 상가 분양 등기가 완료된 상가 분양들이 나오고 있고 알파지구 같은 경우는 등기가 안 되었고 약금, 뭐 중도금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이런 자료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파지구도 생각외로 상가분양이 좀잘 되었는 편이고요 이쪽으로는 들어가서 보게 되면 2월달 3월달 말고는 거의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이 있는 자리도 잘 없지만 은 매물도 나와 있는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부동산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매물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가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가 이쪽으로 아파트 단지임에도 의뢰는 안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동시에 같이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요 위치가 요 위치 예 네, 지금 인역 부분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래된 거는 없습니다 매물로는 나와 있는게 이 만큼 나와 있죠 왼쪽에 그리고 한 번씩 보면 달수군 달수구지만 은 구축 원룸들이 2천만원 1,800만원 까지 거래가 막 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뭐 돈이 풀려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같은 경우도 2,300이면 거의 신축을 살수 있는 건물의 금액이죠 그런데 구축입니다 구축의 건물인데도 실제 거래가 2,300만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좀 이거는 뭐아이놀리 하지 마라 어차피 뭐다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이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 1,600만 1,800만원 일반적으로 원룸 건물, 오래된 건물들, 준신축 개념 정도의 건물들이 1,400,500, 1,600 정도까지 거래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면 4m, 800, 600뭐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 8m, 다가오주택, 1,100만 원. 다가오주택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인데 외벽은 리모델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지는가 같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짓지는 않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음,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다 떠도, 뭐 예전에 96년도에 건물을 지었는 거고, 내벽 리모델링이나 내부 리모델링을 했는 것 같고, 3월 달 위주로, 거래가 없다. 1월 달 마찬가지, 2월 달 마찬가지 거래가 좀 일부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 거래가 없죠. 이쪽으로 계속해서 나가본들, 사실, 마찬가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리자시피, 1월달 뭐 거래가 2월달 거래는 에큰 거래가 없는데 5월달 거래를 하나 본걸 확인을 해보면 사실 뜨문뜨문 있는 거래는 그 용도에 의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구입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월, 2월, 3월달은 예전에도 다 한번 봤지만 그 외에 지금 4월, 5월, 6월달 눈에 보이게끔 알수구가 넓은 데에 비해서 생과계로 거래가 별로 없다. 예, 그렇게 보이시네요뭐 예전에 저도 이걸 뭐 매달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죠. 그리고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리고 평당가로 봤을 때는 신축이, 신축 기준에서는 평당 2,3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 우측에 원룸 건물 거래되는 금액은 1,200, 300에서 1,400, 5 0만 원이 정상적인 거래라. 물론 자기가 마음에 들면 돈을, 돈을 주고라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그런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달쓰고 생각외로 거래가 많이 없었다. 이 정도로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합니다. 눈에 띄는 게있어야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뭐 재개발 보상, 어뭐 대박 말고는 없네요.